돈통 교육 애니메이션케이님까는 얼마나 커요? 아.. 큰일이야 김성근 감독님이 내주신 o n 과제 너무 어려운데 통쩌지 n 통 o n t 통 그게 말이지 o 예, 세상에 n t 8 n 불가사 하나인 개인코 있거든 그거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오는 과제야 어, 과제할 때는 꼭 3,000원치 참여한다고 알아들었지? 그, 그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과제를 못 하면 난 분명 11소를 하고 말 거야 응 음. 돈통통 통통 동통. 돈통아 그런 건 지금까지 누구도알아내지 못했다고 돈통통돈돈돈통돈돈 다지리. 다 다지리 박사님? 돈통 통통 돈통. 어? 돈통통이왔나나 t 친구는? 안녕하세요 k o t v 배경으로 알바하고 있는 크리스라고 해요 통돈통돈돈돈돈 동돈, 동돈. 어허, 그렇구나 나는 코 박사 타지리라고 해내 n t o 처럼 큰일 같은데 무슨 일로 왔니? 그, 그게 케인님 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는 과제를 받았는데 돈통이가 코 박사님에게 여쭤보면 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아주 잘 찾아왔단다. 네, 탈이군. 우리 연구소 영상을 준비해 주게. 네, 박사님. 케인의 코 크기는 먼 옛날부터 알아내려고 했던 거 알고 있니? 아,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이집트 벽화부터? 다빈치의 노트. 미국 오일 구역에서도 케인 코크기를 알아내려 했죠.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돈통통 돈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기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단다. 다 네타리와 함께 만든 이 최첨단 녹즙 자석 여발기로 말이야! 이, 이름만 들어서는 크로마키 앞에 서야 할것 같아요. 나와 네타리는 07년도부터 밤낮을 세간 끝에 케인의 코에 비밀을 풀어냈고 왜 조상님들이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알아냈단다. 코 크기가 지구 수준이 아니었던 거야! 그, 그게 무슨 소리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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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희들 보고 과제를 위해 3,000원을 들고 오라는 것도 수금을 해서 코크기로 유지하려는 셈이지 수금만 하려는 나쁜 케이님에 대해 알고 나니 과제하기 갑자기 싫어졌어요 통통! 그걸 알기를 바란 거였다고 감독님! 다른 돈동들은 코크기만 바라봤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는 어, 과제를 잘 해냈어 아이 잘 해결된 거 같으니 다행이야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까? 그럼 마지막은 모두 코를 외치면서 끝낼까요? 좋아요. 돈통통. <놀람> <공통을 하고>